계약갱신청구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한 5%내로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능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임차인이 아나 그만 살겠다 홍보만 하면 3개월 후부터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얘기하고 3개월 뒤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계약 2년은 했는데 임대인은 2년을 지켜야 되는데 임차인은 말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게 문제가 크게 됩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메일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련된 질문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되는 이 재계약 때 문제는 발생하는 거거든요 신규계약할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계약할 때 똑바로 안 해가지고 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특히 지금이 23년 2월 중순.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이사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계약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계약할 때꼭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안 받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수 있겠죠 자, 오늘 임대인, 임차인이 꼭 알아야 되는 재계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놀라운 부동산 오프라인의 강의 70여개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좋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이입니다 자, 분쟁이 원래 있었죠 근데 이게 분쟁이 폭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지난 정부에서 탄생시킨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분쟁이 나왔다. 일단 최초에는 이 상승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느냐? 체거주 한다고 들어가고 실제로는 안 들어가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빈집으로 납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높은 임차 금액을 받아서 자기가 수익 보전하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이 많은 분쟁들이었어요. 이게 문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너무 막강하게 만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하는 척하는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락기인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가가 떨어졌죠 자,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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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 옆에 있는 신축 입주장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구축보다 전세가가 비슷한 수준이나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집주인한테 얘기해야겠다 얘기하고 입주장 쪽에 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전세가가 싸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본인 전세금 빼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통보하고 3개월은요 여러분들 뭐 1,2억도 아니고 매덕식 되는 전세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융통하는데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도 안돼 돈을 어떻게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전세를 새로 맞추고 나머지 본인이 갖고 있던 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이 낮아진 전세금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게 가격을 빨리 맞춰야 되니까 내줘야지 3개월 뒤 나가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내가 전세가를 내리는 주범이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승기든 하락기든 아주 극단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주다 보니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분쟁을 예방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계약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 분쟁들을 보면 대부분이 잘 몰라요 어? 아니 계약갱신청권 써서 2년 계약했는데 왜 내가 3개월 뒤 돈을 줘야 되는 거냐 2년 살게 해줬는데 낮은 가격에 2년 살게 해주는 것도 억울했는데 왜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3개월 내에 내가 돈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2년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계약갱신청권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썼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랑 맞물리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상생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임대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아, 이 재계약의 성질 우리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예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세 가지를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묵시적 갱신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계약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은 이전 문재인 정권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공통점 아까 말했듯이 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한 다음에 3개월 뒤면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기간 채울 의무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같아요 자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묵시적 갱신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전의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둘다 얘기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둘다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얘기를 안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묵시적 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묵시 잖아 근데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계약갱신 청구권이 이거는 말을 한 거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쓰는 건데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묵시적 갱신 처럼 갱신만 같은데 이사 통보 3개월 뒤 나갈 수 있고 그 이후 기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 다시 임차를 맞춰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그거 가지고 누가 내야 되냐 책임소재 공방 하잖아요 근데 묵시적 갱신 쓰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사 통보하고 나가면 재임차 할때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는 거지 임차인들이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적이라고 말 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이 네. 자기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2년 사고 싶으면 살수 있는 막강한 권능이다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 연장입니다 근데, 계약갱신청권은 구 청구권을 써야만 돼요. 행사해야만. 내가 계약갱신청권 쓰겠습니다. 뭐, 구두라도, 계약서에 넣기라도, 녹취라도 해야 돼요. 자료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권 썼잖아요라는 얘기를 하려면 행사자,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계속 얘기 안 하면 서로 얘기 안 하면 뭐 10년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약갱신청권 쓰는 건딱한 번만. 가능합니다. 추가 2년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 묵시적갱신 동일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은 예, 증액이 가능한데 5%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짜 헷갈리거든요. 자,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상생임대인입니다. 공통점은 증액이 상한 5% 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이 되는 이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그리고 상생임대인을 쓰는 한시적이잖아요. 상생임대인은 이건 한시적입니다 계속 쓸수 있는게 아니에요 상생임대인은 이번에만 나온거예요 보장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는게 공통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상생임대인도 싸게 해주다 보니까 5% 이내로 싸게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약갱신청권처럼 임차인을 보호한 제도라고 착각을 해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인 거고 상생 임대인은 소득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혜택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5% 미만으로 올렸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막강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생 임대인은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계약 갱신 청권 구 중간에 해지 통보한 다음에 3개월 뒤. 남은 계약기간 이행무 없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돈 돌려줘야 돼요. 근데 상생임대인이다. 5% 이내로 했으니까 약간 비슷하게 얼추 임차인들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상생임대로 한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다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다른 것도 극명하게 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 재계약할 때 성질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중요한 맹점이죠. 계약갱신청권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 임차인들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거예요. 청구권. 상생 임대인 제도는 그야말로 소수세법 시행령으로 이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맞지만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유도하는 전략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아까 중요한 차이점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로 분쟁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메일도 보면 이런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할 때예요 계약할 때잘 해놓는 게 추후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서는 써야 됩니다. 재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뭐, 말로 했다고 끝나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쓰고 성질을 정확히 들 것. 재계약할 때할수 있는 게 지금 써야 되는 게 이렇게 돼요.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임. 상생임대인을 쓴 계약임. 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인을 쓴 계약임. 집어넣셔야 으 된다는 라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그거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권리나 혜택을 주장하는 자가. 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상생임대인은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겠죠. 네, 이렇게 입증 책임 소재도 달라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써놓으시고요. 뭐 녹취도 해놓고 문자로 남겨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의무를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상생임대인도 문제가 정말 많아요. 왜 법을 제도를 만들 때 생각을 안하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생임대인에 대해서 2년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죠 솔직히 2년 딱 지키는 게 어딨어요 뭐 1년 반이면 1년 반 이렇게 정해야지 거의 보통 우리 이사 갈 때도 2년 딱 채워서 이사 갑니까 그 앞전에 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 0월이될 수도 있고 먼저 가거나 이후에 갈 수도 있는데 그쵸 이런 가변성이 있는데 제도를 그냥 산수로만 만드는 건지 예. 입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 내는 거라서 우리들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 기존에 분양 받았을 때는 기존 계약 인정해 주지 않는다 또뭐 전세 낀 계약을 했을 경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뭐 여러 별 문제들이 있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상생임대인은 썼다고 해서 5%의 그 상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임차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인 실거주 2년을 못 받는 것 뿐이에요 예. 근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호법이기 때문에 권리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사철을 맞아서 재계약하실 때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머리털 안 빠지는 어, 제도에 대해서 헷갈리는 제도들 세 가지 함께 예,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권리상, 의무상 확인하시고. 재계약 믿을 때꼭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재계약에 대한 여러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뜨거운 이슈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1억으로 끝내는 초기 재개발과 초기 재건축의 투자 전략 강의 그리고 콕콕 찍어주는 입지 전략까지 어디에 해야 되는지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제가 남기는 댓글이 있어요. 이 고정 댓글에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